네 반갑습니다 무탐입니다 어,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미스틱 랜드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인데 자, 현재 지금 공지가 이렇게 떴습니다 기존에 미스틱 랜드의 클로즈 베타 서비스를 종료를 하고 정식 오픈, 그랜드 오픈을 이제 하겠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미스틱 랜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소개를 해 드리기도 했었고요 어, 최고라는 방식은 안에 들어가 보면 어, 각 시간마다 동전을 에어드랍을 해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전을 한 개당 10포인트씩 이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식이거나 또는 그 여기 출석부를 통해 출석체크를 통해 포인트를 얻거나 또는 어, 또 게임을 통해 가지고 이 포인트들을 얻을 수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그이 베타 서비스는 4월 3일날 오후 3시까지만 서비스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랜드 오픈은 4월 5일날 오후 3시에 오픈을 이제 정식적으로 오픈을 합니다. 자 이번에 그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어 이제 이 컨텐츠 자체가 일단 좀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픽적으로도 좀 뛰어나 줘야 되는데 현재 캐릭터들을 보면 일단 제가 꾸민 캐릭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건좀 약간 많이 좀 무미건조하죠. 그런데 이제 바뀌는 부분에서는 이제 그래픽적으로 상당히 현실화되는 어, 그런 것을 많이 반영을 한다고 라 합니다 그리고 건물에서도 보면 건물 외곽에 보면 이렇게 좀 이것도 상당히 좀 많이 무미건조 하잖아요 뭔가 어떤 틀만 잡아 놓은 형태의 건물 외곽 어, 외벽들이 이렇게 질비해 있는데 이제 이런 외벽에도 광고 같은 것들도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들도 이런 애니메이션적인 요소가 아니라 현실감 있는 건물들이 들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미스틱랜드가 지난 3월 9일날에 NS 홈쇼핑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어, 사진은 이와 같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그 미스틱랜드만의 메타버스 플랫폼과 NS 홈쇼핑의 두 개의 컨텐츠가 연계된 어,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한 유통과 메타버스의 융복합 사업에 대한 신뢰관계를 구축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채팅 기능도 상당히 좀 많이 불편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채팅 같은 경우도 어 보이스나 이제 화상 채팅 같은 경우들도 어 이제 제공을 해서 각 떨어져 있는 유저들 간에 이제 어 침목 도모도 가능하게끔 변경이 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 어, 우리에게 중요한 것 이것이죠 이 포인트를 가지고 어이 이 교환되는 코인들을 어떻게 어떠한 가치로 이제 어, 진행이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어, 기존 방식 같은 경우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교환 비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 이 동전 포인트를 가지고는 1대 배 코인에 대해서는 1대 10의 교환 비율로 이제 어, 교환이 되는데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어, 이런 교환 비율 같은 게 없어지고요 상장을 하게 되는 이제 미스틱 토큰에 대한 코인 가치를 가지고 이제 미스틱 클레이 코인으로 이제 교환을 해 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 비율 같은 게 없어진다 라고 해요 어, 보다 자세한 공지는 좀 있어 봐야 하겠지만요 어, 그리고 이번에 그 그랜드 오픈을 하게 됐을 때 어, 참여하는 보상이 있습니다 어, 현재 보시면 기존에는 클로즈 베타를 생성을 하게 되면 100개의 미스틱 토큰을 지급을 해 줬어요 이번에는요 그랜드 오픈의 캐릭터를 생성하기만 하면 1000개의 미스틱 토큰의 클레이 형태로 제, 지급을 해 준다고 라 합니다 야, 일단은 미스틱 토큰이 어떤 가치를 가질지는 일단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랜드 오픈 때 캐릭터 생성만 해도 준다고 라 하면 안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코인을 정기적으로 모아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미스틱 포인트를 가지고 나중에 그 이제 정식 오픈을 하게 되면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일정량의 미스틱 클레이로 이제 교환도 해준다 라고 합니다 어, 표는 이와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50만 개 미만일 경우에는 500개의 미스틱 클레이로 지급을 해주고요 100만 개 정도가 되면 1000개 500만 개 정도는 5 0 0 0개 그리고 500만 개 어,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만개의 미스틱 클레이 토큰을 지급을 해 준다 라고 합니다 어, 확실히 꾸준히 하신 분들은 어, 돈을 벌게 되는 거고 어, 꾸준히 하지 않은 사람들은 혜택이 그렇게 적겠죠 자 어찌됐건 그랜드 오픈 후에도 상당히 많은 이제 이 기존 유저 대비 상당히 많은 유저가 유입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이 컨텐츠 자체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많은 활동들이 또 이루어지고 어, 많은 사람들과 교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연사 시청 감사합니다